<웃음> 오늘은요, 우리 직원들이 쉬는 날이에요. 비도 오고, 또 어제 축구 관련 때문에 좀 무리도 하고 해서 휴식을 줬고요. 오늘은 저 혼자 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, 삭신이 좀 쑤셔가지고, 어, 마사지를 가볼까 합니다. 타, 따로 컨펌을 하지는 않았지만, 음,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, 부른 지 벌써 30분이 돼가고 있어요. 와, 진짜. 뭐귀 청소 이런 거 말고, 그냥 오늘은 좀 마사지만 받을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될까요? 네. 유튜브 괜찮아요? 컴사와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, 네. <웃음>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오늘, 오늘 우리 에머이? 해줄 거야? 아니야. 싫어? 고마워요. 싫어? 싫어? 싫어? 이러는데. 어 개인실로 되어 있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오! 음. 응? 엠나사니내나사아대어 엑지 안나엑안나엑안나이 귀엽습니다. 에이, 얼마나 피곤했어. 그래 잘하는 어제 생일이었답니다. 근데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나봐요. 춥나봐요. 춥나봐요. 밴딩물 음. <든딩이> 못 <모셨냐>? 샀대? <든딩이> 밴딩물 <모셨냐> 못 샀대? 음. 밴딩물 못 샀대? 밴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잠잘안 들릴게요. 좀 미안해요. 고마워요 네, 저는 좀 이제 피로를 조금 풀러 왔는데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. 귀여운 소녀가...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아좀 어좀 마음이 설렜어요 지금 가려고 했는데 다들 밥을 안 먹었대요 근데 저도 막 배가, 고파, 배가 고파가지고 어차피 이 친구들도 밥안 먹었으니까 같이 먹으려고 바운유 엠마이 바운유 응어 바운유 응어해? 뭐 다이 마뭔 샤웅허 샤웅이야 오케이 오케이 뭐하고 어 안아 안아 그래요 밥한번 사주죠, 뭐. 펌 싸워. 펌 싸워. 오케이. 그냥. 자, 갑시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근데 뭘 먹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너야? 랭리 언니 언니 언니 아 너야 아랭니 언니 어 키가 상당히 작아요 보시면 <웃음> 어디까지 걸어가? 저 아, 가까워? 저기야? 응. 여기 뭐 놨어? <웃음> 응. 뭘 어떻게 시킨지 모르겠어요 아뭐 그래봤자 20만동도 안돼요 뭐 먹고 싶다는 거시켜줘야죠 뭐. 우리 유튜브도 찍게 도와줬는데. 아, 그리고 잘 자가지고 아주. <목소리도> m. 컴 마사고 M. 우 o m e M. 러면결혼 M. 네그 m e M. c o m 티컴? c <목소리도> 어어 엔틱? 어 M. 오케이 오케이 i c k M. Kick. M. k 나 c k M. Kick. M. Kick. M. Kick. M. Kick. M. Kick. 어오케 c k M. c 야, 많은데? <웃음>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, 이 정도밖에 안 골랐어요. 측면. <웃음> 오케이. 해피 p 스데이 처음 보는 사이인데. 부이컴 부이 부이 아. 이 Buy. Buy. b u 이 Buy. cứ n c h n h á i gọi là n h À, 아니요. 괜찮 y a y a y Em ơi. 어디가? 아, 진짜.